싱그 중공호용위싱6705 미실감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실을 실패꼬지에다가 끼워 주고요 그 다음에 실이 빠지지 않게 실패 마개를 끼워 줍니다 자 이렇게 끼워 주셔야 실이 감길때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자그 다음 실토리를 보빈꼬지에다가 꽂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 철사가 튀어나온 부분 있죠 그 다음 보빈에 보시면 이렇게 키 홈이 펴진 부분이 있습니다. 여기랑 일치시키면 좀더 쉽게 끼울 수 있죠. 자, 요 키가 하는 역할은 보빈이 흙바퀴가 돌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. 자, 그 다음 실이 고리에 1번에 끼워줍니다. 자, 여기 끼웠죠? 그 다음 여기 텐션을 주는 부위를 한 바퀴 살짝 돌려줍니다. 텐션을 주는 부위를 한바퀴 돌려주시고 실을 그냥 이렇게 몇바퀴를 감아주셔서 끼우셔도 되고요. 아니면 보빈에 뚫려있는 키호 구멍에다가 실을 끼워주셔도 됩니다. 자 이렇게 매뉴얼대로라면 요 구멍에다가 끼우시고 보빈을 끼워줍니다. 자그 다음 출발 버튼을 눌러서 자 얘를 젖혀 줍니다 보빈 모드로 바뀌었죠 화면에 자그 다음 실 감는 속도를 이것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천천히 감아서 자 일정 조금 감고요 이 잔사 끼워진 이것을 쪽가위로 잘라줍니다 자 요렇게 잘라 주시고 속도를 조금 줄여서 감아 보겠습니다 자미실이 어느정도 안정적이면 속도를 좀더 올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여기 스토퍼 흰색 동공인게 있는데 얘들이 하는 역할은 실이 다 감기고 나면 자동으로 오프 될수 있게 해주는 스토퍼 역할인데 어, 가정용들은 대체적으로 실감기가 좀 뻑뻑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오프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되고요 한 80% 80% 90% 정도 감겼다고 생각이 되면 이 정지 버튼 눌러서 정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실에 대기고 있죠 자, 이때 일단 수톱을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제낀 다음에 뽑아서 잘라 주시면 됩니다